엄청 신식해 보여요. 음. 어 아까 얘 움직이더니 기절했다. 움직였다. 움직인다 움직이다. 움직인다. <웃음> <응>? <웃음> <웃음> 움직인다. <웃음> 살아, 살아 움직이는 <웃음> 걸 먹어? 아니야 그냥 움직이만한 거야. 아, 나안안 안 먹어. 엄마 <웃음> 이렇게야 해 돼. 엄마 엄마. 아, 우리 밥 먹어. 점프 점프 날려버려 발차기 얼마 <웃음> <몰랐다고. 응. 웃음> 되게 예기도 예쁘기도 예쁘기도 예쁘기이 예쁘기도 예쁘기도 예쁘기도 예쁘기도 예쁘 하는 거예 저쪽으로 가자. 저쪽로 응, 가보자. 넘어. 내가 좋아하는 김동가. 색보여다 음, 됐다. 아바 <웃음> <웃음> 나비야, 내려와, 그래. 나비야, <zn Moy summary> 내려와. 엄마, 쫄나안 나비, 이거 할수 있어요. 진짜로? 네, 저가 이거 할수 있다고요. 나비, <웃음> 잘 오나 봐봐. 음, 오, <웃음> 야호! 해봐! 야호! 어. 야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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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떻게 내려가? 엄마 엄청 날쌔지, 엄청 날쌔지 엄마가. 이제 이모들이랑 살았을 때지. 이리 와봐. 응. <웃음> 뿌이뿌이 예쁜지 점프. <웃음> 진짜 그대로다 그대로야. 편한 게 없어. 와. <웃음> 여기 이 집에 친구랑 친했어 엄마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응 여기 여기 오빠가 자생야 있으면 예쁘지 이 정도 너무 예쁘지 놀아도 돼. <웃음> 엄마가 이렇게 여기 나왔어. <웃음> 와, 진짜 많이 멋있다. 아니, 이쁘지 않니? 예. 이쁘지. 그때 왔어요. 아 <웃음> 그래. 와. 저도 여기, 여기 지금 들어오면서 아 여기도 되게 오래됐겠다 나 어렸을때도 있었겠다 이러면서 들어왔거든요 네, 여기 알았는데, 그대, 그대. 그쵸 여기도 오래됐죠 네, <웃음> <또> <웃음> 아, 네 저희 제가 여기 너무 예쁘잖아요 동네가 살기 너무 좋잖아요 너무 네 그래서 어. 여기 나 엄마 어렸을 때 이렇게 조은 동네 살았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아, 될것같아요 아, <웃음> 진짜 <웃음> 맛있겠다 진짜 여기서 만들거야 음, 음, 음, 많이 안 매워? 응. 음, <웃음> 음, 음, 음. 음. 드실 거예요? 음. 음. <웃음> 음. <웃음> 맛있어? 먹고? 아니, 안 매워? 안 매워. <웃음> 매운 것 같은데. 슉! 아, 엄마? 아, 엄 잘 쓴다 혼자 네. 야 이거 너가 끌고 가 아. 너가 끌고 가